아까 출장 갔어요. <웃음> 맞아 본언니 오, 출장, 오, 출장 자, 가서 오. 여기 합성, 무장 합성 해주네 여기에, 오, 맞아요. 여기 양치자 본언니 앉혀야 돼. 알겠습니다. 돌잔치 안 해? 어, 너네테뭐 잡았어? 지금 사오잖아. 나는 돌잔치 안 했어. 그럼? 내가 하고 안 하고 싶어서 안한게 아니라서. <웃음> 그럼 언니 만약 돌잔치 지금 새로 한다면 뭐 잡고 싶어? <웃음> 뭐 잡고 <웃음> 싶어? <웃음> 언니 나? 뭐 잡았어요? 나 돌잔치 안 했어. 언니도 왜? 안 했어요? 그때 네, 유행이었나 봐. 응. 우리 집이 좀... <웃음> 그냥 온게 아니고 질문지 네, 네. 들어와주세요 또 콜라보를 할수 있다면 함께 해보고 싶은 분이 있을까요? 캐릭터과 이번에는 한번 저장훈 선배님이 정말로 어? 이제는 해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우주소녀 보나 선배님이랑 콜라보 하자는데 아니 저희 멤버예요 보나씨가 자꾸 스케줄이 누네요 약간 조금이랑 겹쳐서 드라마를 하는 게 아닌지 희한한 느낌이 좀 있어. 희한한 느낌 있어. 언제까지 거부할 수 있는지 한번 느껴보게. 다음 질문 내 시서 해보고 싶은 커버곡 끝. 블랙맘바 좋고. 딴딴 선배님 노래. 내여자친구에게 그걸 한번 조금인 거전으로 할까? 이거 내냐내 여자친구에게. <웃음> 내가 편견이좀어 <웃음> <웃음> 놀면 모한니 환불 완정대표는 나은 쪼꼬미 노란 두건 쓴 수빈이가 똑같아 는 장면 나왔는데 비하인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덕때들이다 수빈언니가 떡아하고 여러분 떡이야 맞아 수빈언니가 떡 먹다가 혼난 적하게 그리고 다음 쪼케일 쓴날 수빈언니 떡을 이만큼 싸들고 가지고그 매니저님한테 가서 떡좀 드세요 그때는 우리가 되게 엄청난 그거였잖아요. 엄청난 회사에 네. 관리를, 관리를 받고 있는 초신인이었잖아요. 어, 어. 편의점도 제대로 못갈 때였었어가지고 그때는 봉지 검사. 맞아 봉지도 검사했어. 저사는 봉지. 봉지로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그랬잖아. 그럼 뭐 같이 가야 됐었잖아. 에이 그래도 우리 즐거웠잖아. <웃음> 아 이러는 게 아니라 다음, <웃음> 다음 거읽거 아니 아니. 액세서리나 헤어스타일 이 있을까요? 왕관. 왕관이 왕관? 참 좋아해. 왕관 많이 했광에서 왕관, 아, 사람이 기분도 좋아지고 <웃음> 야, 내가 <웃음> 가인 그 이게 내 건데. 어, 이렇게 어, 보더니. 그래? 들고 있는 거아니광 어떻게 보자. 보면... <웃음> 아니야. 아 좋아도 모르지. 이게 내 건. 아알아뭐 하는지. 나는 우리 이들... 저 처음 거를다 머리에 쓰셔야 된대요 하는데 아, 우리 진짜 당황했잖아 이거 어떡왜 그랬어? 왜안 들려요. 어, 있었는데, <웃음> 이거 귀안 들려요 어막마이 쓰는데 귀엽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너무 예쁘지? <웃음> 딱내 거잖아 <웃음> 자 이렇게 해서 끝이 <웃음> 아니라 끝이 아니라 쉐이네이만 끝난 겁니다 이걸 왜냐 뭔가 생각나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동동동 <웃음> 첫 번째 게임 잠시요 첫 번째 게임 시작 가능하대 와! 해야. 아니 나 칼트 안내 하고 싶어. 뭐야? 우리랑 함께 하고 싶네. 나 어렸을 때 그냥 그것만 먹어서 달고나 안 하고 달고 빵. 달고나 찍기 전에 그냥 주는 거 동그란 상태로. 진짜? 응? 그럼 안 깨면 안에서 이렇게 옛같이 맛있겠다. 엿처럼 이렇게. <웃음>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 악센트가 <웃음> 너무 <웃음> 엿같이 그럼 일단 이거. 저희 일 하는 거야? 이거 이 모양대로 안 부셔지고 깨야 돼. 아니 이거를 놓기래 <웃음> <웃음> 안녕히 세요 <웃음> 여러분 급해가지고이 <웃음> 안녕히 <웃음> 세요 <웃음> 여러분 잘못놀래 <잘못된다>. 이겼어 <웃음> <웃음> <웃음> 다 망했어 이었니다 재밌는 생각 났어. 우우리리리 뭐? 음. 게임을 하는 건데 음. 커플정하기게임부터시작 하는 거야 누구랑 하기 싫고 누구랑 하고 싶고 막 이런 을거아알겠요재밌을것같아이집 어. <웃음> <존나 슬플> <웃음> 보여드리자 게니시작 <웃음> 준비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잠깐만, 일단 괜찮을까? 나 언니 기분 상할 것 같아. 조금이 거인 리더 도구야 리더 맞다. 네, 형님. 리더 언니가 선배야. 언니가 선배야. 내가 선배야. 언니가 선배는 내가 선, 내가. <웃음> 아니죠. 아리 받아봐. 네. 리더야. 언니가 받아봐. 모르겠어. 아니 지금 무슨 상황이 없 상황 설명을 좀 해줘. 어떤지. 무슨 이없어뭐이게어서 뭐해. 내가 돼 지금. 마지막입다 마지막입니다. 나 전화를 걸었수빈어 수빈언니가 걸었어요. 여보세요? 누나, 룬이, 룬이. 우정에게 마지막 인사 좀 해주세요 어, 우주소녀 사랑했습니다. 조금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건 앨범이 나온다고 하니깐요 누가 전화? 하자 누나 전화하자 그랬어 누나 전화하 그랬어? 누가 네, 전화하자 누, 하자 눈, 하자 누, 하자 하자 하자 그랬어? 엉두이 갖고 와 맞아 여보세요 이거 이 v 브 중이에요 말 실수하지 마세요 평소 받는 대로 받지 말고 여보세요 우정한테 인사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안전 포인트가 뭘까? 어... 안전 포인트... ...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은... 네. 네, 네. 좀더아를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알겠어요. 고마워요, 언니. 오늘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왔어. 어, 자기 못 웃긴 것 같아서 <웃음>